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니 키친 입니다 혹시 토마토와 미소가 만났을 때 어떤 맛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도 이두 조합의 맛을 상상해 보지 못해서 이 레시피를 보는 순간 과연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한 커버 요리법 바로 토마토가 다한 요리의 저자이자 부엌의 쿠킹 스튜디오 대표이신 김봉경님의 토마토 레시피 중에서 토마토 미소국을 만들어 보려 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에스니 키친의 요리책들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감사함을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자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영상 맨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김봉경님의 토마토가 다한 요리 요리책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요리 시작해볼까요? 먼저 토마토는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후 끓는 물에 넣어 10초간 데쳐줄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때 데친 토마토는 모양을 잘 살려 8등분을 하시면 돼요 쪽파도 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었던 육수에 미소 된장을 2큰술 정도 넣고 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미소국은 뜨겁게 팔팔 끓인 후에 바로 부어 주어야 하는데요.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그릇에 담고 미소 된장국을 붓기 때문에 자칫 미소 된장국의 온도가 떨어져서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뜨거울 때 부으시면 따뜻한 토마토 미소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소도 잘 풀어서 팔팔 끓여준 다음에 이 팔등분한 토마토를 담고 뜨거운 미소국을 부어 줍니다. 벌써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가스부시가 있으시다면 쪽파와 함께 뿌려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토마토와 미소된장만 있으면 금세 만들 수 있어요. 만들자마자 맛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먹어보았는데요. 단맛과 구수함이 있는 미소와 상큼함이 있는 토마토가 만나서 이 레시피가 맛이 있을까 뭐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에 이 레시피를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 보았지만요. 정말 된장과 미소와 그 토마토가 이렇게도 잘 어울리는구나. 은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가소 부시까지 넣어주니까 감칠맛도 있어서요. 아침에 따뜻하게 한끼 드시기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속을 좀더 편안하게 달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따뜻한 토마토 미소국이 정말 좋은 메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 미소국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럼 에스니 키친의 5천명 구독자 이벤트 아직 5천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5천명 구독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닉키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세가지를 키워드로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보시고 싶으신 레시피나 혹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김봉경님의 토마토가 단 요리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알찬 레시피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벤트 종료는 9월 2일 다음주 수요일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근사하지만 심플한 한 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